예레미아 1장, 예레미아 1장은 예레미아가 본 환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고,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어, 세분함의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또 말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기울여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재앙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그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떤 선지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기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기도 하는 선지자인데 얼마나 많이 눈물로기도 하였던지 그 눈이 짐을 넣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랑이 많고 극률이 많은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가지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인이라 하고 1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3절에는 끌랑가마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덧붙입니다. 재앙이, 재앙입니다. 이재앙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재앙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소서로 웅덩이를 판 것과,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가두어지지 않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 2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번내 속에 나를 경위하며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 된다. 라고 이어서 이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냐고요? 어, 끓는 가마를 끌는 가마가 무엇을 뜻하느냐? 죄양에서 양이 북에서부터 기울을 줬는데 그 죄양이 즉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죄양의 그 죄양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리는 신 목적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만든 것들에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 나무를 깎아서 저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짓 많이 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절이나 그리고 어 부처나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기들의 손으로 빚은 그 사신 우상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했은 적또 어떤 이상에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술, 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만든 것도 나인데 나무를 치우는 것도 나인데 나여호와 나인데 너가그 나무를 얼마를 가지고는 불쏘시개로 삼고 얼마를 가지고는 깎아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래서 거기에 앞에 절을 하고 자기 복을 빌고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어, 마치 부부가, 한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바람이 피고, 다른 한 사람이 분노하는 것과 같이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그만큼, 어, 배신에 대한, 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번 은혜에 대한 배신에 대한 것, 그 그러니까 다른 많은 죄는 하나님이 참 많이 용서하시고, 물론 다른 신원을 숨기고, 그렇게, 어, 흐랑방탕하게 살다가, 또 자신의 어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저질은 죄에 대해 까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그 이와 같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 다윗이 자신이 어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아내를 어 향하여서 음욕을 품고 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 나단 신지자라는 신실한 종이 있는데, 다위에게 찾아와서, 다위에게 일깨워줍니다. 너가, 어, 왕이여, 당신의 부하 중에서, 어, 열 명의, 열 마리의 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열 마리를, 그, 가진, 양을 가진 사람하고,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흔 아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열마리 가진 양을 뺏어옵니다. 그런데 그 뺏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잡아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태어난 양들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처벌하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하고서 화를 냅니다. 그런 자가 내 백성 중에서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는 당장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열 마리 가진 자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너무 그 외모에 빠져서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였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였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시지 말기를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어,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에 대한 죄가를 이렇게 그 자녀를 데려가심으로 죄가를 치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룩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제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숨겼다고 고백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요 1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잘 숨겼냐고요. 강량의 백성이 그들이 어, 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노역에 시달림을 보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두십니다. 그 광야에는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요. 물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두출미하게 하나님께 회개자복하고 또 나아가서 불을 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기로 어떻게 생겼냐고 예리미 와서 일장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청년이 그 첫사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을 하냐면요. 그들이 1장 16절에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 즉,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민숭민숭 그냥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발정난 진성처럼 하나님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 발이 얼치나 빨리 달려가든지 그 사신 우상을 숨기게 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든지 그들이 말릴 겨울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아주 절실스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400년 동안 그 가운데서 살면서 애국당에서 종사리에 길들여진 자들이 어느 정도 다 걸러지고 죽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후손들만 남았을 쯤에 그들을 가나한 땅, 적가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적가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이장칠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살 때는 나를 어찌나 아끼고 사랑하였던지 청년이 자신의 영인을 여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먹고 살면하고등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할수있고요 어떻게 보면 간사도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배반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한 곳에 인도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그이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한어그 가난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아주 힘들게 힘들게 어 일을 해서 그들이 가산은 얼마쯤은 이루었겠죠? 그리고 얼마쯤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 곡식 양식을 거둬서 내 국간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의 소리를 모르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일일이 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그날 밤에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자신들까 그러니까 10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3일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 힘들면 막 엄살을 부리죠.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십니다. 배반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저 역시도 어, 하나님 앞에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제가 어느새 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런 평안과 함 안전함에 대해서 어 어느새 길들여진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 마태복음 1 1장 28절을 읽고 있는데 그말씀에 제가 어제 무릎을 다시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겸손과 그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로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었,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평안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헤게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인간이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다른 말로 변호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죠. 그래서 우리의 로운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파송한그 하나님의 천사 보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로 원하십니다. 제가 어 지금 멀리 출장을 와 있는데요. 출장을 오면서 가방을 싸면서 제가 하나님께 음 마음속으로 하나님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왠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용히 종이컵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앞, 앞에 섰습니다. 저거 종이컵 가져가면 그래 좋기는 한데, 그게 또 가면 컵이 있지 않을까? 항상 숙소에는 뭐컵 아니면 종이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종이컵을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하는데,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두루마리 화장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왔어요. 나머지 몇 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서 그것을 하나를 자꾸 싸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이 자꾸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두루마리 휴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휴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웃음> 그런데 숙소에 막상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두 가지가 없습니다. <웃음> 인간은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기본 상식은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제가 숙소에 밤늦게 도착해서 휴지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물을 마시는 그릇이 없어서 제가 급기야 크게 커피 부트도 없는 그곳에서 정수기에 있는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도 마르고 피곤도 하고 그리고 숙소에 연락을 했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했다고 내려 갖다 주겠다 하고 그런 <웃음> 이상한 자리에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제 생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는 하지만 그게 제 생각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짐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에만 미여있었고 통념적인 것, 상식적인 것 어느 속에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당하던 고통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런 불편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찍 깨우셨지만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뒹굴거리다가 낮에 일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차 힘들고 어려운 많은 질병이 유행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마스크를 입에 차고서 고통스럽게 숨쉬기도 힘든 이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마스크 차는게 참 피곤하고 싫습니다 숨이 찹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 때문에 눈이 붓는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눈썹에 에눈 이슬이 맺히는 것 같고 그리고 눈이 뻑뻑해져 옵니다. 그래서 숨이 너무 차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이슬이 고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닦지 않으면 그 침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고통스러움도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것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가고 서로 이렇게 해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어렵고 어려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후한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어제 에르메스를 찍어 올렸는데, 제가 지금 어, 태블릿이 이상해서 <웃음> 그게 화면이 잘못 잡히는 바람에 오늘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어또 처음 믿는 사람 중에서 샬롬이라는 말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